아는 만큼 합격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위드스피치 원장쌤 이경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무원 경력 경쟁 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무원 경력 경쟁 채용으로 인해서 요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시작해서 수업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수강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수강생님들도 만나고 있고요그 다음에 불합격 경험이 있는 분의 경우에도 어떤 미비점이 있을까 분석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무원 경력 경쟁 채용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성 그리고 공직관 그리고 직렬에 대한 분석 관련된 이슈 사항, 시사 내용도 알아야겠지만 또한 무엇보다 전공에 관련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나오는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는 암기하고 숙지해서 이 전공과 관련해서 질문할 때는 전혀 막힘이 없도록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군무원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고 군무원 관련한 면접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기출과 예상 유형을 사전에 대비하면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 두는 것이 군무원 경력 경쟁 채용에서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도요 15년간 군무원 관련한 면접 지도를 해 왔습니다 소수정예의 수업과 개인지도를 통해서 맞춤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수강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 면접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위드스피치 학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